안녕하세요 마리마 목상 정원 입니다 음이 시간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그냥 요 우리 우리 구독자 님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방송 아니 영상을 올립니다 여기 입고 이 입고 지는 아니고요 제가 일장 입장, 입장 정리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털어지면요요 소쿠리 같은 데다가 그냥 쑥쑥 던져 놨어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잘 합니다. 원래 그냥 원래 그냥 한 군데 모아놔요. 모아놓으면 이렇게 돼요. 뿌리가 나고 거기서 잎꽂지할 정도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생겨 나거든요.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렸을 때 <웃음> 죄송합니다. 뿌리를 많이 내렸을 때 이제 옮겨줘요. 이렇게 뿌리 많이 내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, 입장도 나오고 이런 애 이렇게 다 지금 뿌리났죠 이런 애들 조금 있다가 이제 입장도 같이 나온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할때요 입장하고 뿌리만 딱띄어서 어, 어디로 어디다 옮기냐면은요 이런 데다 옮겨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꼬맹이들 막 쪼글쪼글쪼글쪼글한 이렇게 있는 거음 이거는 마디반데 마디바 제가 적심하면서 그 잘라놓는데 어, 4월 20 1일날 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뿌리 난거 보니까 어 마디바 다시 들어갈래 어이 좀 여러 개놨어이 아이들도 이제 어, 예쁘게 또 크겠죠 응. 어, 이거 홍화장은 오 안나오네 이것도 입고로 이렇게 해놓은 애들인데 뿌리를 깊이 박혔나봐요 안나오는거 보니까 여기 조금분들 요런 애들은 다 분홍 영월 이에요 어 귀엽죠 어, 그리고 저기 이렇게 우리 야생화들, 꽃들, 제라들 다 모였답니다 여기에 어, 페랭이 얘도 꽃을 환, 완전히 한번 피웠다가 제가 완전히 단발시켰어요 단발시켰더니 <웃음> 이제 새싹이요 보이시죠? 새싹이 막 올라오면서 꽃이 또 피고 있네요 어 그리고 음, 얘가 백리향이라는 어, 아이예요 엄청 꽃향기가 정말 좋은 건드리기만 해도 근데 제가 너무 베란다에서 수영이 너무 늘어지면서 뭐 지저분하게 크길래 제가 싹둑 잘랐답니다 요얘도 이제 다시 올라오면 깨끗해지겠죠 아 마리맘은 너무 가위를 잘돼서 큰일이야 막 자르고 싶은 것 때문에 이거 목마가랬뚜요 <웃음> 여기 여기 다 이렇게 다 쳐놨어요 여기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 어. 아 너무 좀짧 애니시다가 저번에 제가 애니시다 싹둑 잘랐다고 했잖아요 밑에서 더 풍성해지라고 보이시나요 밑에가 풍성하죠 계속 여기 더못 크게 자를 겁니다 <웃음> 그러면 이 주변에서 꽃이 이렇게 키우고 외목대로 키우지 않고 풍성하게 키울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제라들이 이렇게 잘 있어요. 음, 야도 야도 이제 꽃 꽃도 맹쳐 있네요. 저번에 한번 피고 지더니 또 꽃봉우리들이 막또 올라오고 있어요. 어. 보이시죠? 쭉기 앞에 있는 저 제라도 이거 이 제라도 응? 그리고 어이 설란 설란이 폭풍 성장을막 하고 있어요. 풀떼기 같은 게 여기도 <웃음> 어, 기대합니다. 그리고 이 풍노초 저번에 제가 어, 어, 아는 언니가 풍노초 이렇게 합식해서 갖다 주었는데 그 사이에 엄청 이렇게 풍성해졌어요. 그 듬성듬성했던 게 아, 꽃 색깔 너무 이쁘죠. 이런데요. 그리고 여기 핑크 핑크 풍노초 이건 여기에 이 사랑초 씨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흙에서 아마 섞어진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 풍노초 어, 한쌍 아이고 예뻐라 뭐 다알리아야뭐다알리아는 제가 보니까 한겨울에만 꽃을 안 피울 것 같아요. 꽃대 잘라주면 옆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또, 나, 또 나오고 꽃대가 엄청 하염없이 올라오네요. 그리고 이제 돌아 돌아 돌아 음, 이게 이제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애들은 제가 여기 안에다 이렇게 모아놨고요. 앞으로 분갈이 해야 될 애들은, 어, 8월 15일 이후에 하려고 그 저번에 종이컵에 꽂아가지고 뿌리 이렇게 해놓은 것들 보여드렸잖아요. 다 이런 애들만 여기에 모여 있답니다, 지금. 그리고 요고 요것들도 늦게 분갈이 한 애들은 혹시라도 너무 또 비 아직 적응 못하니까 비에 어, 피해 입을까봐 여기 피신해 있어요 안에 요 보세요 여기 천장이 이래 가지고 <웃음> 그늘막도 되고 평상 위에 서뭐 어, 비가 많이 와도 괜찮고요 여기 요 참목 제라들이 진짜 요즘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요 꽃대 다 올리고 있고요 요. 아우 얘네들 진짜 꽃대 올리면 꽃쫙 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조꼬미들 어후 정확하게 꽃이 나와야지 무슨건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할 때는 뭔지 알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잘 안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구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 친구들은 이제 이러고 제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아 귀여운 우리 입구 아이들. 이 아이들을 잘 크게 해야 되겠죠. 음. 얘네 합식했던 애들 제가 오늘 입장을 다 떼냈어요. 음. 너무, 너무 막 갑자기 커져가지고 비 맞고 이러면서 제가 조금 떼, 떼내가지고 이 속을 바람통하라고 헐렁헐렁하게 해놨어요. 헐렁헐렁. 그러느냐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가버리네요. 음. 어우, 얘네들, 얼굴, 얼큰이들. 얘네는 희한하게 처음에 이렇게 쌍두, 어, 하나가 아니고 쌍두로 왔는데, 키가 작, 아니, 키가 작은 게 아니라, 뭐, 이 얼굴이 작았는데, 희한하게 얼굴 덜 크네요. 얘네들 너무 이쁘죠. 가을 되면 얼마나 이쁠까요? 러블리 로즈가 진짜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 로즈 이름만큼 예쁜 아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사과불꽃. 이거는 사과불꽃이에요. 근데 이렇게 웃자라면서 이러길래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다 입장을 떼줬습니다. 바람 좀 통하라고 이거는 화재예요. 화재는 그렇게 물이 잘 빠지는 것같진 않아요. 아직도 이렇게 붉은기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 여기 와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뿌듯하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오늘 도 비가 여기는 일주일 내내 비가 왔다가 오늘 약간 소강 상태 에 들어갔는데 바람은 불어요 다행히 바람 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아 이, 노지에서 키우는게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를 엄청 맞았는데 어, 바람이 없으면 얼마나 얘네들이 답답하겠어요. 근데 비 멈추면 또 바람 불어가지고 그 바람에 또 흙이 말리면서 이, 얘네들이 달궈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살랑살랑 부니까 좋습니다. 더운 여름 우리 구독자님들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. 건강한 여름 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리맘이었습니다.